안녕하세요. 양원주부학교 수학교사 김상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초등문의 2단계 수학 4차시 큰수읽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큰수읽기에 대해서 밑에 써있는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자리 이상의 수를 읽을 때는 네 자리씩 끊어 읽기를 합니다. 모든 수는 네 자리마다 일십 백천 기본 자리수가 대풀이 됩니다. 잘 따라 하셨나요? 그러면 만 자리수 이상의 수도 일십, 백천 같은 것이 되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 볼게요. 만, 십만, 백만, 천만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나머지 검은 읽어주지 않고 끝에 있는 만만 읽어줍니다. 밑에 있는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 십, 백, 천, 만 사, 만, 삼, 천이 되겠습니다. 일, 십, 백, 천, 만 삼만, 사, 천, 오백 세번째 일, 십, 백, 천, 만 어떻게 되죠? 5만 6천 7백 80이 됩니다. 네 번째 1, 십0 10, 100, 1000, 만, 10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만에는 4 라는 숫자가 있고 만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럼 끝에 10만이 끝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줄까요? 40만 000, 3천이라고 읽어줍니다. 다섯 번째 일, 십, 백, 천, 만, 십만 10만. 여기 십만의 5가 살아 있고, 여기 만에의 2가 살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십, 이만 육천, 사백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여기서 만자리수 이상에서는 요 7이라는 백만만 살아있고 요 10만 만은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00만 6천이 됩니다. 6천 마지막으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여기서는 요 100만하고 10만이 살아있습니다. 만 자리는 0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준다? 340만 5200 이렇게 읽어줍니다. 다음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수를 읽어보시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 100, 0 0 0 2만 5천 일십 백천만 어떻게 되죠? 5만 칠천 이백 세번째 일십 백천만 십만 요 십만자리에 6은 있고 만자리에 없죠? 그럼 요 십만이 끝입니다. 어떻게 읽어준다? 6십만 4천 이렇게 읽어줍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일, 십, 백, 천, 만, 십만 십만하고 만 자리가 지금 살아있죠? 칠십, 이만, 삼천, 오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까지 갔네요. 천만도 살아있고 여기 백만도 살아있고 십만도 살아있네요. 요 만만 지금 0이네요. 즉, 십만이 끝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준다? 2,840만 7,300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밑에 두 개의 가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만 제가 바꿔서 표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십, 백, 천, 만. 어떻게 되죠? 이만, 사천. 일십, 백, 천, 만. 칠만, 사천, 삼백이 되겠습니다. 세네 번째. 일, 십, 백, 천, 만, 십만. 오십만, 칠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 십, 백, 천, 만, 십만. 요 십만이 살아있고, 만 살아있죠. 육십, 칠만, 사천, 삼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숫자가 크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삼천, 사백, 오십만 되겠죠 그 다음에 육천, 오백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수를 쓰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만 이것도 숫자로 써주는 것이죠 1, 십0 10, 100, 0 0 0 0만칠천 같이 읽어볼까요? 50만 9천 4백 일십 0 1만0 1000, 0 0 1 0 10, 50만 9천 사백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0만 2350 숫자가 크네요. 1, 10, 100, 1000, 10만, 100만 200만 2350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두 문제는 위의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숫자만 바꿔서 제가 출제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만 6천 0 0 100, 1000만 3만 6천 40만 5천 3백 1, 10, 100, 000, 30, 000, 40, 000, 5, 1 0 0 10만 40만 5천 3백 마지막 300, 000, 2,670. 숫자가 크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300만, 2,670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